늦어, 끔하 늦어, 십오 년 만이네요. <목소리> <목소리> <목소리> 안녕하세요. 아, 아, 아, 아. 아. <목소리> 안녕하세요. <목소리> 오랜만이에요. 아, 알고 구독 감사합니다. 에이션 뭐예요? 에이스 꺼놨습니다. <목소리> 맨날 오랜만이래요. 맨날 오랜만이래요. 쌈쌈쌈쌈쌈쌈쌈쌈. 아, 진짜 다 너무 오랜만이네요. <목소리> <웃음> 오랜만에 컴퓨터 켜니까 또 방송키는 방법 잊어먹었잖아. <웃음> 너무, 너무 오랜만에 방송 켜가지고. <웃음> 방송키는 방법을 잊어먹어가지고. <웃음> 아하. <웃음> 아, 분명, 아, 분명 미리 준비한다고 30분 전에 켰는데 컴퓨터를. <웃음> 에라이. <웃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아 제란시코라님 안녕하세요 파피 i 님 안녕하세요, 니키님 안녕하세요 사우반정님 안녕하세요, 진보이눈팅님 안녕하세요 BBQt매모 메디님 안녕하세요, 영성님 안녕하세요 피유님 안녕하세요, 지키님 안녕하세요 윙아우디 제로님 안녕하세요 <웃음> 유사유사!!! 아 오랜만에 어서와 안녕하세요 <웃음> 레이시키님 안녕하세요, 난스님 안녕하세요 오, 오, 오, 오. 랩, 랩 하는것 같네 아유, 아마지그님, 안녕하세요. 아유, 누구였더라? 누구였더라? <웃음> 아, 샹글리님, 그렇지. 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웃음> 어... 아, 시사이디님이구나. 아하, 안녕하세요. 시사이디님. 해시포테소님도 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하하... 정말 엄청 오랜만입니다. 항상. 뭐 문제 있으면은 <웃음> 한한달 정도 사라졌다 오는 것 같은데? 에 <웃음> 네, 비트!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이고 그리고 그리고 어디 갔지? 어디 갔지? 구독! 오랜만에 구독이 엄, 엄청 많이 들어왔네요 감사합니다 작은 시야 아직 날보러 온지 15개월밖에 안된거야? 앞으로더 자주 오란 말이야 바 <웃음> <웃음> 감사합니다 구독 감사합니다 그리고 바피퓨 아직 날 보러 온지 15개월밖에 안된 거야 앞으로 더 자주 오란 말이야 <웃음> 감사합니다 바피퓨님도 그리고 아무것도 안 써준 피닉님 <웃음> 피닉 아직 날 보러 온지 6개월밖에 안된 거야 앞으로 더 자주 오란 말이야 <웃음> <웃음>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과 반쪽님 비트 감사하고요. 그리고 테레시 코라님, 아유 유사 유사 유사한테 구독권 선물까지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오랜만이라서 이런 오공수님, 오랜만이에요. 좋세요 손나아, <웃음> 복귀복귀, <웃음> 복귀복귀. <웃음> 아. 디케 아직 날브러운지 7개월밖에안된 거야? 앞으로 더 자주 오란 말이야. 오. <웃음> 아까 그 트르스 님도 어서 오시고요. 곽조 씨 곽지 알르르뭐 뭐라고 있는 거야? 곽씨 아저씨 님 어서 오시고요. 방 님도 어서 오시고 얼티 님도 안녕하세요. 수세요 모두 오랜만이에요. 입도 꼬이네요. 막 <웃음> 늦어. <웃음> 구독하지마. 돈이하지마. 아무것도하지마. 아, 하지마. 하지 <웃음> 늦어. 기욤이 방송 킨지 16개월밖에 안된 거예요. 앞으로 더 자주 오시란 말이야. 아 그러게, 16개월밖에 안 됐네. <웃음> <웃음> 감사합니다. 아그렇게 그, 따지니까 뭔 오래됐는데 생각보다 <웃음> 카페널 아직 날 부러운지 에에 에? 개월밖에 안된 거야? 앞으로도 자주 오란 말이야 늦나 <웃음> 모르겠고 그거 안 채브람 엉키키키키키키 엉 가도벤 엉 가도벤 멜리사 아직 날 부러운지 1 6 개월밖에 안된 거야? 앞으로도 자주 오란 말이야 감사합니다 그리고 가도는 벤 <웃음> 가도는 벤이야! <웃음> 지코바는 아직 기억하고 있습니다 지코바는 아직 기억하고 있습니다 아 근데 지코바 먹는다고 하고 지코바 속살 짜진이 혹시 안올나 괜찮아요 저 지코바 자주 먹거든요 다음에 먹을 때또 올릴게요 <웃음> 다음에 먹을 때는 올릴게요 <웃음> 그러게 16달 중에서 6달을 거의 6달 휴식을 했었나? 그리었어요 아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그리고 오늘 구독해주신 분들 너무 감사하고 응원해주신 분들 너무 감사하고 오늘 아마 짜이빙 아, 알것 같지. 아마도, 한, 한 시간? 한 시간이나, 한 시간 조금만하다 방송은 끌것 같습니다. <웃음> 저쯤만 하다가 아마 끌것 같긴 한데. 으 <웃음> 아하. <아함. 웃음> 어떡해! 기움미 베이스가, 그냥, 평소에 아픈, 아픈 걸 어떡해요? <웃음> 아픈 거 베이스로 깔고 사는 사람인데. <웃음> 베라아버님 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오 안좋은 잘 취하고 오신거죠 아고럼요 그럼요 고럼요 그럼요, <웃음> 그럼요, 그럼요. 아이 라당스당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윤시모님도 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웃음> 이거 너무 아래 있나? 조금 올릴까? 병원밥이 너무 맛없다고 단식한거 아니냐고요그 <웃음> 선생님 졸업만 안하면 돼 졸업만 안 하면 돼. 정말? <웃음> 정말? 그 말에는 <웃음> 그, 그 말은 필히 지킬 수 있어야 할 것이야. <웃음> 그 말은 필히 지킬 수 있을 것이, 어, 이 지킬 수 있어야 할 것이에요. <웃음> 오. 남남남남남 병원밥 잘 먹었습니다. 병원밥 잘 먹고 잘. 잘 먹었을 거야, 아마저 웬만한 건다안 가리는 편이어서 건강한 말 아, 건강한 말이래. 건강. 건강한 밥 좋아하거든요. 뭔 건강한 말이래. 마이너리님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아. 아, 유채팅 문화가 하니까 아이 꼬여 버렸네. 아, 아이고, 이거 이거 이거. 일났네 아유, 모두 님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흠. 우마무스매 아니 제가 말을 먹는다는게 아니잖아요 <웃음> 내가 말을 먹는다고 했던게 아니고 에이 하... 아왜 맞아요 감사합니다 물도 물도 가지고 왔죠 아나물 <놀람> 마시다가 얹힐 것같애 <웃음> 너무 방송 오랜만에 켜가지고서 파, 파, 방, 방송 우우 울렁증이 생긴거 하하하하 가... <웃음> 천천히 아이 천천히 마셨죠 당연히 여러분은 잘 지내셨습니까 땀땀땀땀땀땀땀땀 에임만 켜주면 된다고요? 아니 오늘은, 오늘은 에이을안켤 예정이지롱 오늘은 안켤 예정이지롱 와, 오늘은 아니! <웃음> 스트레칭 어차피 해도 잘 안보이잖아 에사하고 다른거잖아요 마이샤님, 안녕하세요. 어서세요 키는 방법이 있었죠? 아니에요! 키, 키, 키는 방법 기억하거든요? 다 기억하고 있거든요? 어, 어, 어. 왜 이렇게 오랜만이죠? 진짜 오랜만이라서 그렇죠? 저 한, 한달 조금 넘게. 한달 조금 넘게. 돌아온 겁니다. <웃음> 아나 이거 뭐 이것저것 준비한다고 하고서는 세팅하는거에 정신이 팔려가지고서 세팅만 하다가 아 세팅만, 세팅만 하다가? 방송키는 방법 찾다가? <웃음> 방송키는 방법 찾다가 시간이 다가버렸지 뭐야! 나름, 나름 시간 여유있게 있었는데 음. 아 어쩔 수 없다 오늘 막그 아이템도 끼고 막 그렇게 해서 할라 그랬었는데 청춘이다님 안녕하세요 조세요 오랜만이에요 모두 다 오랜만이에요 저 지금 되게 찜통 안에 있거든요 아마도 아마도 찜통 안에 있는데 그게 더더 더 그런 것 같기도 하다 <웃음> 숙제장이 <웃음> 상했다고 저런 저거는 필히 늘려야 겠구만 에어컨은 안켰거든요 혹시나 혹시나 안 더울까봐 혹시나 안 더울까봐 왜냐면은 날이 많이 쌀쌀해졌잖아요? 이제 겨울 아니야? 입동이 지났었지 아마 아 달력도 잘 안보니까 그 밑에 글씨 그런거 잘 안보니까 모르겠네 <웃음> 내일부터 춥대요 <웃음> 오늘 따뜻하게 켜놓고 자야겠다 하이하이하이 하이, 하이. 안녕하세요 김엄님 어서오세요 오늘 너무 오랜만입니다 꿈만이죠 <웃음> 꿈은 아니고 <웃음> 리얼인데? 아하 뱉우스님 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오랜만이에요 꿈은 아니고 뀌입니다! 뀌 볼쭉하게 달라고요 이따가 다른거 쭉 가지면 될거같은데? 자 <웃음> 그래서 오늘 한 10분? 10분 넘게 10분 넘게 지금 어 지난거같은데 응 이게 얼마 만이야 살아계셨습니까? 송이님! 오랜만이에요! 아이고 송이 아직 날 보러온지 16개월밖에 안된거야? 앞으로 더 자주 오란 말이야 아이고 다 오랜만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 아. <웃음> 배도 살아있어서 좋다고요? 감사해요 <웃음> 플랫폼이요? 저는 천천히 상황 좀 보겠습니다. 오랜만. 상황 좀 보겠습니다. 오랜만. 아이고 KJM 님. 오랜만. KJM. 아직 날벌러온지 16개월밖에 안된 거야? 앞으로 더 자주 오란 말이야. 내가 더 자주 와야 돼. <웃음> 내가 더 자주 와야 돼. <웃음> 아이. 양양 오우 <웃음> <우우>, 진짜 오랜만 <웃음> 안녕하세요 <웃음> 오우 아유 자주 찾아뵙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아 물론 저는 아무데서나 잘 등장하지 않았는데요 <웃음> 사이렌이었다고? 아이고 죄송합니다 유티알님 <웃음> 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음. 주루 고맙다냐 기 I 미니네 l I will. You're a chicken, Katy. Come, Sammy, c 이 m e Sammy, <웃음> 몸이 많이 안좋았었죠 원래 안좋았고 예전부터 안좋았긴한데 음, 아마도 어, 기우미가 되기 전에서도 원래 좀 자주 아프긴 했어요 <웃음> 뭐 간이 안좋다던가 아니면 모시기가 뭐 안좋다던가 요즘 기우미님을 못봐서 신경쓰인 나머지 이번 대회 예선 광탈해버렸다고요 그게 내 탓이냐고 <웃음> 그게 내 탓이냐고. <웃음> <웃음> 아이고. 퍼펙트 메비우스 아직 날 부러운지 3 개월밖에 안된 거야? 앞으로 더 자주 오란 말이야. <웃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건강하셔야 해요. <웃음> 최근에는 안 찍었지만 예전에 막 MRI도 찍고 막간 검사도 하고 위 검사도 하고. 뭐 요래조래 검사 자주 하는 몸이었는데 뭐 관리를 안한 탓인지 항상 좀 어딘가 삐그덕삐그덕 거리긴 했거든요 <웃음> 아 그래서 이거 먼저 공개하는게 <웃음> 맞는것 같은데 <웃음> 오늘 작은거 온다고 했던거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웃음> <웃음>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짠! 짠! 자, 이게 뭘까요? <웃음> 이것은 유미주니어입니다. <웃음> 어, 그래서 말이죠. 유미주니어가 생겼다는 이야기입니다! 와! 파치파치파치파치! 파치파치파치! 파치. 파치 파치 유미주니어가! 유미주니어가! 태어났다는 이야기입니다! 와! 오메데토! 아리아토! 아! 그래서 말이죠아프다고 했었잖아요 어... <웃음> 응급실이 아니라 산후조리원 가신건가요? 아니요 진짜 응급실 갔는데요? <웃음> 어, 진짜 응급실 갔는데요? 아 이게 어떻게 됐냐면은 어... 몸이 원래 좀 안좋기도 했잖아요? 근데 이제 또 원래 이거를 좀 일찍 얘기를 할까 하다가 어, 저의 몸도 안 좋고 애기도안 태어날 수, 못 태어날 수 있다고 해 가지고서 그래서 여태 말안 했어요. 혹시나 안 태어날 수 있어 가지고. <웃음> 어, 그래서 말을 안 하고 있었어요. 음. 그러다가 그 응급실 가는 것도 예정보다 어, 빨리 가게 돼 가지고 원래 예정보다 더 일찍 잡아서 병원에 갔어야 하긴 했거든요 <웃음> 어 수, 입원해가지고 좀 오래 있다가 이제 봐가, 봐야 해가지고 어, 그래서 응급실 간 것도 맞았고 아팠던 것도 맞았다 <웃음> 아하 <웃음> 아이고 감사합니다 그래서 작은게 작은게 진짜로 와버렸다고 합니다 와우 정말 상상도 못했던 작은거가 와버렸어 그렇게 되었네요 아 그쵸? 작은거 맞죠? 그러게요 작은건데 엄청, 엄청나게 엄청큰 소식이고 <웃음> 어, 어라라라? 지금 어라라라 하는 당신 이게 거짓으로 들리나요? <웃음> 아 그래서 병원에도 생각보다 좀 길게 있었던 것 같고요 그래가지고 몸이 안 좋다가 보니까 주변에 이제 가족들한테 신세 좀 지면서 어몸 회복을 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사람들보다 이제 또 아프다 보니까 회복이 좀 많이 더디더라고요. <웃음> 그래서 음, 방송은 전 계속 할 겁니다. 응, 음, 음. 방송 은 계속 할 건데 아직 저 타이밍을 잘 모르겠어요. 음. 언제 방송을 켜야하는 <웃음> 어, 어떻게 에, 어떻게를 봐야하는 어, 양립이 되나요? 안될건 아, 뭐야 그래서 혹시나 혹시나 옆에다가 두고서 방송을 해야할 수도 있으니까 <웃음> 서, 혹시나 옆에다 두고 방송을 해야할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그림을 부탁을 드려서 <웃음> 그림을 받아가지고 나중에 아기가 울면은 우는 효과도 나올 수 있는 그런 이미지가 될 것입니다. <웃음> 나름 합방이네요. <웃음> 어 그러네 의도치 않은 이인 방송. <웃음> 에 응. <웃음> 에 진짜 그건 아니죠. 그렇지 그 얘기 되게 많이 했는데 어 태어나자마자 강제 데뷔 해버렸고 하면서 <웃음> 너무 리얼하다 아닌데요 리얼 맞는데요? 보출월인데 리얼인데요? <웃음> 그래가지고 와 이거 리기까지 해야하나 했는데 그거 얼굴 인식 어차피 못되기 때문에 어, 얼굴 인식이 어차피 안되기 때문에 어, 소리만으로 나중에 우는거 효과까지 아빠는 누구냐? 어, 양이 말한다고, 고양이 말한다고, 누군지 알수 있겠습니까? <웃음> 내년에 옹알이요? 와우. 정말, 충격. <웃음> <웃음> 아 나도 그래가지고 오늘 방송 키기 전까지 많은 생각을 했단 말이지 많은 어 오늘 키기 전까지가 제일 떨렸다고 이거 말을 하는게 면하 맞나? 해도 되나? 하고 나면은 사람들 뭔 생각할까? 이러면서 방송을 켰단 말이에요 <웃음> 기네스 최연소 버티브 데뷔일 것 같아요 아 하, 아직 리깅은 아닌걸? 딸인가요 아들인가요? 딸입니다 요새 딸 선호 사상에 어 힘입어 <웃음> 딸이 태어났다고 합니다 아주 똘망똘망하게 쳐다보면서 울으면 너무너무 힘들어요 <웃음> 딸이 복당이죠 아 그런가요? <웃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터키님 안녕하세요 소세요. 아들은 크면 징그럽다고요? <웃음> 본인 혹시 아들이신가요? 하하하하 망똘망하게아 똘망똘망하게 쳐다보다가 운다고요아 양립대년 아 그게... 그래가지고 일단은 가족한테 중간중간 이제 봐달라고 이제 조금씩 한... 초... 처음 지금부터 한 시간, 두 시간 방송 이렇게 같이 하다가 이제 저도 이제 루틴이 맞으면은 이제 어? 고수가 되면은 어? 방송을 키면서 할수 있을거라 같단 말이지! 라는 꿈을 꾸었다고 합니다 <웃음> 라는 꿈을 꾸었다고 합니다 왜 네, 방송에서 애기 우는 소리도 들려드릴까요? <웃음> 늦어 오랜만이십니다, 큐마 큐마 큐마 스텔라루엘님 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오랜만이에요 스텔라루엘 아직 날 보러 온지 3개월밖에 안된 거야? 앞으로도 자주 오란 말이야 <웃음> 감사합니다 졸업이요? 말도 안 되는 소리 나는 졸업 안 하겠다고 약속해가지고 진짜 졸업 안할 거예요 <웃음> 내가 졸업 졸업은 진짜 이번에 안 하기로 해가지고 이 악물고서 계속 방송할 거란 말이지 첫 마디도 방송에서 해주면 허어. 와 그러면은 그 영상 영상 남아가지고 완전 좋은데 <웃음> 이거 봐요 이거 봐요 여기서 여기서 첫 마디 이거 아무리 들어도 엄마님 <웃음> 아 그냥 아, 아와아와 했는데 오 이거 봐 이거 봐 엄마리 <웃음> <웃음> 채팅창 갈거리 응응응응응응응 어? 어? 어? 어? 어? <웃음> 아닌데요 에? 아니야 엄마야 <웃음> 아 라티안 초시화자스님 안녕하세요 어세요 반갑습니다 어, 엄마라고 했던가 <웃음> 아 그래서 지금은 이제 아까 말한 것처럼 조금조금씩 저 혼자서 가족한테 잠시 일주일에 몇번 맡겨놓고 방송을 하고 시간 조금 지나면은 어... 그막 미국영화에 보면 있잖아요 그... 애기방에다가 애기방에다가 무전기 놓고서 <웃음> 애기 울면은 <웃음> 무전기에서 소리나가지고서 달려가는거 그래가지고 달려가서 안고서 부스에 와서 달, 둥가둥가 하면서 <웃음> 달래면서 방송하고 <웃음> 반복이고... <웃음> <웃음> 아 그렇게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웃음> 제 체력에 그건 무리라고요 지금 악으로 깡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 지금 하루에 4시간 정도 자고 있는데 그것도 1시간씩 끊어서 자고 있거든요 밥 먹이면은 1시간에서 1시간 반 뒤에 일어나가지고 밥을 다시 먹어서 미치겠어 점심 나갈 것 같아. 점심 나가서 먹을 것 같아. <웃음> 점심 나가서 먹을 것 같아. 캐프리드님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옆에 아이는 누구예요? 누구 아이예요? 제 아이이고요. 유미의 아기입니다. 유미가 아니고 유미의 아기입니다. 그래서 이 얘기가 뭐냐고? 유미의 아기가 태어났다는 이야기지. 간단하게 정리해드렸습니다 <웃음> 아 그래가지고 주변에서 얘기를 하더라구요 방송에서 애기의 애칭을 지으세요 라고 <웃음> 방송에서 <웃음> 애기의 애칭을 지고서 애기를 부를 때 애칭으로 짓자고 <웃음> 이름은 모르는데 모르는 상태로 짓는거죠 <웃음> 몇년만 계시면 학부모가 되냐고요 글쎄요 요새 어린이집은 2년이면, 2년이면 간다더라 <웃음> 귀요미 엘리자베스 줄리에 2세 <웃음> 너무 길지 않냐고 <웃음> 너무 길지 않냐고 균이요? 균이요? 귤? 귤은 줄 같잖아요 <웃음> 기해줄 이세 너무 기해잖아. <웃음> 아니 부르기 힘들잖아요. <웃음> 칭호의 자기의 아니 <웃음> 나보다 더 높은 데 있는 것 같은데. <웃음> 아 그럼 맞지? 내가 밥도 먹여드려야 하고 화장실도 도와드려야 하고 씻으시는 것도 도와드려야 하는데 내가 아가씨 밥스어야지아 맞네. <웃음> 당연히 너. <높대. 웃음> <웃음> 아 그래가지고서 <웃음> 유미 이세로 하면 어떤가요? 그러면은 말할때마다 유미새유미새유미새유미새유미에 미친 <웃음> 아니 아니 아니 그런게 아니고 <웃음> 아...이 아, <웃음> 이상한데? <웃음> 아 아이고 뀌뀌뀌뀌이요 아니아니아니 <웃음> 아니, 아니, 내가 언제 그랬어 내가 언제 유미의 미친 은건 까지만 말했지 그 뒤에 뭐라고 안붙였잖아요 뒤에 아무것도 안붙었잖아요후아 <웃음> 그래서 뀌이요 아네 그것도 얘기 나왔었는데 유미 유미 주니어에서 유주어 어떠냐 했는데 다.. 원인다 그럴 듯해는 기예 줄은 너무 길 너무 어려워. <웃음> 줄은 그만따야. 유미 주니어. 유미의 23262. 아니, 그게 뭐야? <웃음> 아이고, <아유>, 진짜. <웃음> <웃음> 아니, 그게 뭐야? 오감이 오, 오감이 아니라 단어가 이상하잖아. 에바잖아. <웃음> <애화잖아. 웃음> 기해줄좋다고 말할 때마다 어떻게 하냐고 <웃음> 이가 예번호로 디니까, 윤이라고 부르죠 오오오윤이가 되나? 오오오요아 <웃음> 아하하. 아, 아. 재밌네 <웃음> 이름 짓는 거. <웃음> 유미 오오유 유미, 유미 유미랑 헷갈리지 않겠어요? 말하는데? 윤호 뭐지? 핑...핑크머리...어? 맞네 핑크머리네? 안돼 우리 애는 우리 애는 그런 게임에 참가시키고 싶지 않아 <웃음> 조카에요? 조카냐고요? <웃음> 아니 기우미! <귀요미>, 기우미 <귀요미> 딸이라니까요 지코리 <웃음> 딸에 유령인가요? 아닌가요? 귀요미 인간 인간몸이 인간본치가그 어, 원래 그모시기가이 뭐 그랬다고 합시다 잘생겼네요 딸보고 잘생겼다고 하는게 맞나? 기를 설정이라고 해서 기쁨이 뿜이 <웃음> 뿜이도 귀엽다 흐흐흐 <웃음> 6.25래 <유기오래. 웃음> <웃음> 딸이 잘 생길 수도 있지. 맞아. 뿜미 뿜미 뿜미. 뿅. 균이요뿅뿅 뿜미. 핑크 공주. 언제 닮은 거 같다고요? 에이, 그게 뭐야. <웃음> 아기 나케에기저이잘봐 <걔> 줘요. <놀람> 네? <웃음> 제가, 제가 뚝딱하고 아기가 나왔을까요? <웃음> 발음 부르기 좋은 거. 뿌미도 음, 괜찮긴 하다. 뿌미, 뿌미, 뚝딱하고 나온 연구대상그르치그르치 맞아. 끼미, 뿌미, 끼미, 끼 저라서 <웃음> <웃음> 태교가 방송이었나요? 늦어 네 등려하셔서 진짜 아. 여왕님이 되셨군요 돌아오신 걸 환영해요 여왕님의 느긋한 방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아 지, 진짜 그렇게 돼버렸네 퇴교로 <웃음> 매도했교로 <했냐>. 매도했네 <웃음> 아 <웃음> 조기 교육돼 버렸다 안돼 <웃음> 와 공주님 아유 이게 공주님이네 우리 어 여기 새로운 핑크 공주가 생겨 버렸네 <웃음> 어라 정말로 딸이 생겼냐고요 그렇게 될 수다 <웃음> 그렇게 될 수다 아이 우주님 안녕하세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빠는 누구예요? 아빠 말해도 모르잖아! 아빠 말해도 모르잖아요. 어떻게, 말해야지 어떻게 말해야지 와, 되는 건데. 민간인인 걸로. 아빠는 남편입니다. 아, 쿨하고 섹시하네요. 그걸 말해. <웃음> 아 그저 별로 티난게 없죠. 음, 아이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웃음> 기혼자설? 기혼자설이 아니라 기혼자가 맞지 않을까요? 에이, 출산 축하가 우선이래. 결혼 그래요. 보추어를 내 보추어지 평소에 그렇게 막 버칠 막 들고서 해야지는 않았지만 보추어를 살짝 내려놓고 말하면은 지금 안에서 딱히 축하받을 타이밍이 없었기 때문에 어. <웃음> 어 그래 가지고서 뭐 딱히 축하받을 타이밍이 없었어요. 응. 어. 상황상 그것도 그거고 약간 요래조래 집안사정상도 좀 하기가 어려웠어가지고 음. 그래서 어떻게 다 이제 축하를 에로 받게 됐네 <웃음> 여, 여기서만 그런게 아니라 딴 데에서도 그렇게 축하받고 있어가지고 <웃음> 딴 데에서도 축하를 그런 식으로 받아서 <웃음> 기어다니기 시작하면 문이랑 문은 다 열고 다닌다구요? 큰일 났네. <웃음> 카페에도 공지 올릴 거냐고요? 유미 주니어가 태어났다고? <웃음> 아, 아! 아, 그래야나? 어. 그래야 하나? <웃음> 어. 추기금 받는다고뭘추기금이에요 <웃음> 지금 뒤통수가 얼얼한데네 그래가지고서 아 이거 어떡하냐 어떡하냐 이거 사실 어 나는 거의 처음부터 이걸 어떡하냐 하고 있었다고 <웃음> 방송하면서 매번 <웃음> 말을 해야하는데 <웃음> 간단하게 뒤늦게 오신분들을 위해서 요약을 하자면은 기우미가 원래 몸이 아픈 사람이었는데 몸이 아픈 와중에 아기가 생겼는데, 아기가 밖에 못 나올 수도 있어가지고서 여태 숨기다가 아기가 밖으로 나올 수 있는 축하할 만한 상황이 생겨서 공개를 하게 되었다. 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웃음> 예이! 냥냥. 이 생긴 거예요. 어... 저도 기억이 잘안 나요. <웃음> 저도 기억이 잘안 나요 <웃음> 저막 챙기는 스타일이 아니어가지고 <웃음> 언제 만났는지 언제부터인지 저도 사실 기억이 안 나요 주름 고맙다냥 <웃음> 아니 그래 죽기고만 짝수로 짝수로 받으면 안 된댔어 감사합니다 선생님은 존재신가요 <웃음> 아무튼 주셔서 감사합니다 <웃음> 아, 주름 고맙다냥 진짜 저번에 결혼 얘기할 때 솔로인 줄 알았음 친구린 척에서도 연기 지렸음 아무튼 축하 축하인 하.. 그.. 아이 감사합니다! 그때.. 그때 내가 뭐.. 뭐였지 그거? 기령언니 방송이었나? 그.. 그때 말하는 건가? 남자친구는 없었지 <웃음> 남자친구는 없었지 <웃음> 틀린말은 하진않았어 남편이 있냐고 물어보진 않았잖아 <웃음> 내가 고양이 한마리 고양이 있을수 있다고 그랬잖아 <웃음> 아, 아기가 있을수도 있다고 <웃음> 과거에 그런게 있었을수도 있다고 덕구만 <웃음> 부스가 덥긴 하지만 그자 그래도 안 그래도 덥겠구만 이거. <웃음> 어 아이고 고양이 한 마리가 있다고 하셨지 한명 있다고 안 했으니 어제 고양이 한 마리가 있었었죠. 음. 양파야 몸조리는 잘 되신 건가요? 지금 많이 케어 받아가지고 양파가 남편이에요? <웃음> 양파도 여자야! <웃음> 양파도 여자라고! <웃음> <웃음> 우리 애가 <웃음> 중성화를 하기도 했지만 <웃음> 양파도 여자라고 <웃음> 양파는 정별이 <장면이> 없어 <웃음> <웃음> <웃음> 양파가 내려갔을 때 그쯤인 거예요? 아니 더 전이 시간상 생각해보면 더더 나중에 내려갔죠 양파 한참 주니어? 주니어 주니어 보미 쭈 균이요 균이요 j 이 n i o r Junior, j 불쌍한 양파 <웃음> 이상하던 시점? 이상하던 시점은 또 너무 아닌가? 아 n i o r j u n 지 o 지 j u n i 균, r j u n 유니, 균 j 야 양파 벌써 끌고 오 i o r j u 아나 데리고 올려 그러는데 아빠가 <웃음> 아빠가 안 된다고 양파를 안놔줘 아빠가 안 된대 양파 데... 아빠 이제 나 이제 양파를 데리고 와도 되지 않을까 안돼안돼아 데리고 가도 되지 안돼 <웃음> 울고만 안돼줘 애가 있는데 그래 그 얘기를 하더라 <웃음> 미라이님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그래! 그러면은 아까 사과반쪽님 말씀해주신것처럼 카페에다가 공지겸 애칭을 받자 애칭 여기서 나온거를 투표를 거기서 카페에서 받읍시다 그러면은 카페에 있는 사람 모두가 알게되겠지? 진짜... 진짜라... 진짜구나 아유, 어서오세요, 어서오세요, 오랜만이에요. 기회 줄도 되나요? 잠깐만, 그러면 일단 쳐봐야겠다. 메모지 켜갖고, 메모 켜갖고, 초음파 사진 올려달라고요? 뭐지? 아직도 안 믿겨가지고서 초음파 사진을 보여달라는 것일까? <웃음> <웃음> 아그 아까 아까 나온 거였지 유니어 <웃음> 그 <웃음> 뻥이요 하지만 여태까지 이렇게 말했는데 뻥이라고 하기에는 그것도 또 다른 지통수 아닐까요 유니 그리고 기 기유미 어, 줄 줄리에 모시기 줄리에 이세였는데. <웃음> 엘리자베스. <웃음> 아, 줄리엣이 아니라 줄리에구나. <웃음> 아, 너무 길어. <웃음> 아, 축하 돌려받아요. 맞아, 나 지금 추기금도 받았다고. 추기금 <웃음> 3만원 받았다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귀우미 <웃음> 엘리자베스 줄리에 2세. 아니야! 여러분이 아는 사람들, 심지어, 이, 그, 자, 그, 이제, 아빠냥이는 트위치도 안 보고, 어, 오덕스러운 거 보지도 않고, 제 방송, 제가 방송하는 거 아는데, 제 방송 한 번도 오지도 않는 사람이어서, <웃음> 말해도, <웃음> 말해도 하나, <웃음> 어떻게 추론이 불가합니다. 음. 와, 킹바닌. <웃음> 킹바닌이야, 맞아. 한 번쯤 와서 충격받자고요? 내가, 오, 오 하, 내가 오지 말라고 할것 같아요. 아, <웃음> 어, 매도하는 부인. 으아, 세상에. 부인이 저러, 어, 안내냥이가 저러고 있어. 와우. 원프로 전원 알고 있는 거예요? 아, 네 상의하고서 얘기했습니다. 상의하고서 나 얘기해도 될까?라고 먼저 이렇게 동의를 구하고서 말을 하는 겁니다. 음 쉬는 동안 열심히 열심히 얘기해 줘. 그래. 아 쉬는 동, 아 이미 아, 알고는 있었지. 왜냐하면은. 왜냐하면, 그, 모시기, 뭐 저시기. 처음부터 좀 상의를 하긴 했었거든요. 미리 말을 할까? 근데 약간 상황상 미리 얘기하기 좀 그렇다 해가, 그래가지고서 제가 또 나중에 생각을 해본 거지. <웃음> 유배님, 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지가? 아냐, 아냐, 괜찮아요. 미리 알았으면 매도해달라고 안 했지. 구독 멘트가 구독 멘트가 매던데 그걸 어떻게 해 주름 <웃음> <웃음> 주름 구독 멘트가 그런데 이 세계에서 맨날 때려주던 매돈 여왕이 알고보니 진짜란 흥이엄 엉마템 어쩐지 여왕인걸 긍정하더라니 진짜 여왕이었음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참이었음 그.. 오라라라 방제가.. 방제가 너무.. 긴거 아니야 <웃음> <웃음> 아니, 딸한테 계정을 불러주겠다는 건 무엇이냐고. <웃음> <웃음> 아니, 구독 안 했지는 구독 멘트가 매도니까 그 얘기한 거였죠. 기회줄이 제일 낫다고요? <웃음> 아까 딴 거든 아주 기, 기쁨, 기쁨이. <웃음> 오, 5년 뒤에 5년 뒤에 유치원 선생님이 와가지고서 아... 어머님 그... 애기가... 친구들한테... <웃음> 이런 말을 하던데... 혹시 가정에서 뭘 보고 계신 건가요? <웃음> 아... 상상만 해도 웃기네... <웃음> 뭐 <웃음> <뭘> 해야지 <웃음> 구독 감사합니다 <웃음> 혹시 가지고이 <가죽> 오세요? <웃음> 오 세상에 오질오질하다 <웃음> 친구한테 근데 그것도 재밌겠다 방송 장기적으로 하면서 오래오래 이제 남는 사람들은 같이 성장을 보는거지 빽 아무 말도 못하고 울기부터 시작할 때부터 어이구 저 녀석이 드디어 입을 한 뗐네 하고 그 다음에 막 어이구 삼촌 안녕하세요 이러는 거 보고 <웃음> 아이고 감사합니다 이게 반대로 될 상황 난다 아, 잠깐만 잠깐만 잘못 눌렀어 음. <웃음> 랜선 삼촌 <웃음> 어, 삼촌이 삼촌이 만나러 갈순 없지만 많은 걸 해주었단다 어, 삼촌이 여태까지 널 많이 봐줬어 언제까지 봐, 어제부터 봤냐고 한참 전부터 재생 아이. 엄마 방송 중이야. 엄마, 나 방송중이야! 하하하하하하하이하이하이하하하하하이하하 엄마 하하하하야야하하하하어하하하하하하하하 엄마 방송 중이야. 중이야. 안돼 안돼 들어오면 안돼. 안돼 안돼 어왜애진정하기 힘드네요. 어 그러니까요 아이디어 더 있으면은 주세요. 이거 카페에다가 카페에다가 올리고서 투표 받을게요. 양파라고 안돼 우리 양파 이름을 줄 수가 없어. 양파 이름을 줄 수가 없다고. 아, 그거 방송, 아니, 저기 어디 있지? 딴, 딴, 이제, 팀원, 팀원들이 준 거였나? 팀원들이 준 거. 유, 유주. 유미주니어란 뜻. <웃음> 이어 또, 있었음. 유주를 썼음. 아 그러게요 가수이름에 유주가있지 양파 이렇게만 해가지고서 올릴까요? 원사운드? <웃음> 안돼 그거는 그거는 그거는 그 그거는 이미 떠난자의 이름이기 때문에 안돼 부정탈거야 부정 <웃음> 어, 부정탈거야 안돼 입그 장수, 장수하는 이름으로 해놔야돼 <웃음> <웃음> 버츄얼의 개성중입니다 <웃음> 방, 아니 나 솔직히 그런 생각도 해봤어 애기가 요새 애기들 보면은 어, 초등학생도 유튜브하는데 어린, 내가 조금 더 이제 시간이 지나면은 어린이집 다니는 애기들도 유튜브를 하고 방송을 하고 그러지 않을까? 일론 머스크 이론 머스크 삼론 머스크 아아 <웃음> 아, 아이고 안녕하세요 시가님 어서오세요 구독자수로 싸울 생각이 가슴용장 아 갑자기 그것 떠오른다 숭.. 숭아빠님 유튜브를 제가 가끔 봤거든요? 거기 보면 보다가 알았는데 숨어도 <목소리> 유튜브 있다는 거를 알았거든요. 여행 가실 때 말해줘요. 진짜 축의금 제대로 보내드릴게요. 아이고 아이고 감사합니다. 근데 안갈것 같아요. <웃음> 안갈것 같아. <웃음> 주, 이 애기 애, 애기가 있어서 돼가? <웃음> 이상한 글귀는 뭔가요? 어... 귀요미... 귀요미 주... 주... 아, 기움이, 기움이 준아 기움이 따 기움 애기의 애칭. 아우, 아이고, 아이고, 뭐지? 뭐지? 나 제대로 못 봤는데? 뭐 가려졌나? <웃음> 아 스티커판 뭐 다시 보는 거 생겼다고 했던데 잠깐만. <웃음> 에르바요 아, 다시 틀러 가는 중이에요 <웃음> 배숙이 아가가 잘하고 있대요 그래요? <웃음> 그, 그래요 아아 안돼 아, 네, 이거는 아니 이럴수가 잠깐만 어딨어 이미지 어딨어 수정을 안 했어, 수정 버튼 안 눌렀어. 잠깐만. 아 좋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베라 아부님. 드디어. 아 편안. 아 편하다. 하. 아니 잘하고 있대요는 아니고 나왔대요. 생일은 언제예요? 생일은 언제냐고요? 생일은 그래서 그날 응급실 간 날이요. 응급실 간 날이 이제 몸에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빨리 나와야 했어가지고서 그때가 생일입니다. 음 그렇게 됐수다 <웃음> 한달 전요 한달시 시월 십삼일 그때 응급실 갔죠? 그때 새벽 새 새벽 딱 이제 열두 시 지나자마자 응급실 아 응급실 뭐였지 이름 지지 지, 지, 지, 모식이었는데. 40일 전인데. <웃음> 소감이 어떠세요? 음. 음. 아직 체감이 안 됩니다. 힘들다는 것밖에 모르겠어요. <웃음> 만상에 방송을 켰다고요? 맞아! 나! 나 응급실 가기 전까지 거의 방송키지 않았나? 이틀 전까지? <웃음> 나 러스트 밤새 하고 있었는데 새벽까지 <웃음> 병..응급실 실려가기 이틀 전에 러스트 새벽 아침..아침 아침 6시인가 그때까지 하고 있었는데 <웃음> 맞아 <웃음> 마지막 대결 러스트 와 등도 보고 이쁘고 재밌었어 환자은 응급상황이에요 러스트라 부를까요? 아니 그거는 에인지 뭔지 모르겠잖아 잠시만요 이것 좀 끝내고요 아핫 그거 맞냐고요? 아무도 날 말리지 않았어 우리 팀원들 다 알고 있었는데 아무도 날 말리지 않았잖아 아무도 날 말리지 않았잖아 <웃음> 아 물.. <웃음> 감사합니다 물 마실게요 <웃음> 아 프로게이머? 아주 시대에 이제 어.. 따라가는 인지 아닙니까? 투수한는 알려줘야 엉뚱한걸로 걱정 안하줄 <웃음> 아니 하지만! <웃음> 아 오랜만에 입녀니깐 오랜만에 입녀니까 목에 무리가 돼 <웃음> 하지만 그 있잖아 만약에 내가 예를 들면 한 2월쯤에 알았어요 2월쯤에 알았는데 그 여러분 나 애가 생겼대와 이러다가 여러분 그게 어.. 세상에 못나오게 됐어요 라고 말할 순 없잖아 나중에 혹시라도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다는데 <웃음> 그너어떻게해어게해 그래가지고 말을 못했단 말이야 <웃음> 네, 네. <웃음> 어 그래가지고 말을 안했단 말이에요 <웃음> 그치 요새 그러는 집이 너무 많아가지고 나도 말을 안했어 저..저도 사실 말하고 싶었는데 어, 아 모두가 이제, 어, 그때 뒤통수 맞고서 나중에 또멍 할까봐. <웃음> 그래서 그랬지. 결혼 소식도 못 들었다고. <웃음> 못 들을만 하다고. <웃음> 아유. 그래요. 마, 감출 수 있는 거? 그리고 혹시라도. 혹시라도, 그냥. 좋은 것만, <웃음> 좋은 <웃음> 것만. 어때냥? <할것> <웃음> 근데 육아는 버추얼한테도 만만치 않은 일인데. 그럼 이 목소리를 자주 듣지 못하는 건가요? 평소에도 평소에도 듬성듬성 방송에서 비슷하게 방송할 것 같은데요? 그 대신 방송 시간이 조금 이제 지금은 좀 줄은 상태에서 할것 같은 느낌. 이제 다음에는 <웃음> 이제 밤에 아직까지. 하루 행에 지금 1시간 반에서 2시간마다 일어나는데 나중에는 밤을.. 밤잠을 이제 푹 자는 시기가 뭐 8시간 이렇게 자는 시간이 생긴대요 그러면은 이제 그때부터 다시 야 이제부터 달려야지 하고서 <웃음> 게임하지 않을까? <웃음> <웃음> 여러분 안녕! 오늘 게임하러 왔어요! <웃음> 이번에 이, 스, 이 게임 나왔다며 나도 해야지! <웃음> <웃음> 에? 어? <웃음> 아, 하지만 애도 낮에 낮잠을 자지 않을까? 그럼 나도 그때 잠은 되지 않을까? 재우고 왔어요. 아 가족이 봐주고 있습니다. 가족이 봐주고 있습니다. 이러고 있겠죠 맨날. <웃음> 아니면은 그 있잖아 무전기 여기다탁 놓고서 여러분 오늘은 무전기 좀 틀어놓고 할게요.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뭐 가족이 봐주겠죠 니 아니! 아가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 저는 주변에 아기아없었어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웃음> 육안으로 볼 루트요? <웃음> 맞아 그런거 막 카메라같은거 달아 놓고서 막 그러던데? 보통? 근데 지금 집이 작아가지고 달 여건이 안 돼가지고 <웃음> 달 여건이 안 돼가지고 <웃음> 이사 가야지 이사 가야지 가능할 듯 하이라이트 입장 시즌이 아직 아직 걸어다니지도 못하고 어, 아장아장도 못하고 뒤집기도 못하고 천장 보고 누워있어서 고개만 이렇게 돌리는 것만 가능해가지고 아직까진 괜찮습니다 돌리는거 하려면 아직 한참 남았어요 <웃음> 누구 닮았어요? 처음에는 저안 닮았다더니 점점 저 닮았대요 <웃음> 그래가지고 <웃음> 그래가지고 너무 다행이래요 <웃음> 저안 닮아서 <웃음> 저 처음에는 다들, 아, 안 닮았네. 아이고, 엄마랑 안 닮았네. 이러다가. 아유, 점점 시간 지나니까 엄마 닮아가네. 하면서. <웃음> 아, 이런 <웃음> 상황에 지금. 아, 남편 양의 입장도 똑같았습니다. 어, 본인, 본인 닮아가지고, 아유, 돈 많이 모아서 수술해줘야겠네. 이러더니. 점점 시간 지나면서 고칠 고칠 때가 덜해진다고 <웃음> 고칠 때가 어, 줄여들어서 다행이다고 <웃음> 아 그런 이야기를 <웃음> 하고 이거 진짜예 진짜 태어나기 전부터 고민했을걸 그거 <웃음> 맞아 커봐야지 안돼 태어나자마자 태어나기 전부터 고민하고 있었는데요 <웃음> 아. 다행이지. 다행이야, 주, 귀여워. 남편 양이 도망가 고생길이 보여요. 지금도 고생 중이긴 한데. 아니야, 내 내가 잘할게. 내가 잘할게. <웃음> 흠. 내가 잘잘할게 애칭정하기 힘들다고요? 그러게 뭔가 더 좋은 거없 없겠지? 이것만 해가지고서 카페에다가 올릴까요? 어떤냥 엄마 바라기 준이요 엄마 바라기 준이요 엄주 엄주 <웃음> 엄주 이것도 이것도 대상인가 엄마 바라기 준이요 <웃음> 속옷장은 뭘? <뭐야? 웃음> 아니 <웃음> 엄주는 <웃음> 어디까지 가는 거? 야 <웃음> 아네 거기까지 가지마 <웃음> 어아발음을 담아서 엘리자베스 줄리엣 2세 맘에 든다고요? 아! <웃음> 귀요미 엘리자베스 줄리엣 2세 <웃음> 오예전네 이름이 길었던 박 무슨 선생님이 생각나네요 박 무슨 선생님이 이름이 엄청 길어가지고 나 사실 풀레임 기억도 안나는데 김수한무 뭐. <웃음> 아이 있었어 버추얼의 박 모시기 선생님이 이름이 엄청 길었었거든요 음태교가 매도였으니 커서 욕찰지게 하겠네요 아니에요 저 솔직히 평소에 욕 안해요 저그 뭐냐 시시로 시작하는 것도 잘 안하고 C <웃음> 모시기를 뭐 시작하는 것도 잘안 하고, 뭐그 기껏해야지. 아씨 정도? 어어어어어어, <웃음> 그런 느낌이 난단 말이지. <웃음> 이름이 겁나 길면은 <웃음> 평화 메다 아, 그러면은 이렇게 해가지고서 카페에다가 올릴까? <웃음> 에잇은 진작에 없앴어요. 그래, 내가 아프다 그랬잖아. 나 진짜 맞는데 진짜 안 아, 맞는 것 같았다고. <웃음> 내가 진짜 맞는 것 같았다고. 어어어어어 어, 어, 어, 어, 어, 어, 하면서... <웃음> 카페에 올릴 때도 저거 다 쏟아야겠다. 아프다는 게 그래서 아픈지 몰랐죠. 아... 근데 그거 말고도 아팠단 말이에요 <웃음> 딴것도 아픈거였단 말이에요 아, 솔직히 그것때문에 아픈거보다도 이것저것 다 아팠단 말이야 그래가지고서 이게 약먹기가 더 어려운거 있잖아요 약을 가려먹어야 하는데 먹을 약이 없는거야 <웃음> 먹으면 안되는거야 아난 아픈데 <웃음> 이럴때 이약 먹으면 안된다 해가지고서 아 그래가지고 몸이 두배로 아팠다고 약제하는 얼마나 많은지 음, 마, 진통제도 하루에 몇개 이상 먹으면 안 된다 그러고 음, 매도는 먹고요? 매도는! 매도는 음, 뭐 혈관에 타고들고 막 그러진 않으니까 <웃음> 최고의 태교는 엄마가 스트레스 안 받는 거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별로 스트레스를 받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태교는 생각합니다. 고는각합니 스트레스를 받니가 음, 그래요. 막 많은 스트레스를 받지가 지금 제가 지금 제가 지금 제가 지금 제가 지가지고매도지태교다고지 츄르 그래, 아. 고맙다냥 엄마 닮은 딸 가져왔어요 에? 에? 뭘까? 나와라 제 선물이에요? <웃음> 해물을 <웃음> 가져다주는 자라 요의 손이란다 그것의 유래로 말하자면 뭐가 뭐야 <웃음> <웃음> 으 저게 얼마나 취약한데 왜 왔어? 아, 이쪽이 으니까 아 보구나. 이쪽에 온 지도 며칠 됐으니까. 그렇고. 나 가영이 엄마 생각하고 뭐 있었는데. 뭔걸 주마. 진짜? 좋은 거? 뭔데 뭔데? 아, 그건 농물을 푸는 자라 요게 발이다. 소중히 간직하렴. 이렇게 귀한 걸 주다니. 아이고, 그래. 알아 보는구나 가영이가 날 위해 이렇게 좋은 달을 놔줬구나 <웃음> 정말 고고 호... <웃음> 엄마 닮았는데 성격은 엄마를 닮지 못해 못했... 아니야 반반반 반반 여잖아 반반 맞냐 맞냐 반반 요냥 <웃음> 뭐지 뭐라고 해야 되지 딸이랑 안 닮았는데 생긴 건 닮았는데 <웃음> 코터 코트... 그니까 반반요 반요 반요 <웃음> 저 정도면 이제 그냥 거의 인간 취급해줘야 되 된... 아니야 조금 더 섞여야지 인간 취급을 당하나? 저거 다 봤어 애들 귀엽더라 반반무만이요? <웃음> 아하! 아하! 귀엽냐구요? 애기가 귀엽냐는 뜻인가요? 애기 귀엽습니다 귀여운데 아직 막막 막 그 약간 했잖아. 아, 내가 현실을 못 느끼는 걸까? 너, 나 너무 버추얼에서만 살았나? 현실을 못 느끼나? 그래 가지고 막 가슴 속에서 막 펑펑펑 터지는 건 아직 잘 모르겠어. 아직까지 다 버추얼 같아. <웃음> 현실이 버추얼 같아. <웃음> 요 여기가 <웃음> 여기가 현실이고 저기가 버추얼 같아. <웃음> 생각보다 빨리 회복했다고요? 아.. 아니요 생각보다 빨리 느 느.. y the party, the party, the party, the party, the 다음 r t y 다음주??? party, the party, t h 정신 차려요 y the party, the party, the p a r 아직도 아직도 체감이 안 돼요. 아, 저도 마찬가지예요. 다들 그런 얘기 하더라. 지금 그래서 무슨 기분이야? 지금 내가 지금 너무 기여 가지고서 막 그런 거나 그런 거를 원하는 거야. 근데 나 아직 그런 거잘못 느끼겠어라고 말하거든요. <웃음> 나 아직까지 잘 체감이 안 되거든. <웃음> 하면서. <웃음> 지인들이 물어보면은 그렇게 밖에 대답할 수가 없더라. <웃음> 얼떨떨. 그게 맞을 것 같죠? 음. 다들 그렇게 돼가는구만 여러분 한국의 출산율이 0 8몇0 8 6인가 그렇대요. <웃음> 그러니까 이 충분히 주변에 없을만함 주변에 <웃음> 네. 어 주변에 아기가 없을법함. 내가 있는 게 나도 신경 <웃음> 아~ 그래 그래 애기 키우기 힘드니까 아 나도 국가에서 돈을 주는데 국가에서 받은 돈을 다 애기용품 사는데 써버렸어 그러고서 내돈다 썼어 와나돈 진짜 열심히 모았는데. 나 진짜 작업도 열심히 달리고 막 그러면서 돈 모아놨는데 그 돈이 막달라가더라고와아 큰일났네 다시 달려야해 잔고가 사라졌다고 그니까 지원, 지원품 받은거 그거, 그거 얼추 받았을거예요 다 응. 가입했죠 가입했죠 진짜 모르는거 있으면 무조건 망카페에다가 확인해봐야해 근데 참고만 하고 100% 신뢰는 하지 않고 당근 있죠? 아 그럼요 그럼요 당근으로 많이 샀죠 아그생으로 사기에는 너무 비싸거든요 조리원동계뭐 그거까진 잘 모르겠어요 다 이제 거기 성막하던데 각자 방에 들어가가지고서 밥 먹을 때도 방에 박혀있고 그냥 딴 사람을 본 기억이 없어. 조리원 들어가서 그냥 병원에 입원에 있는 것 마냥 그 안에 짱박혀 있었어요. <웃음> 아이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 어쩔 수 없다. 음, 그러니까요. 아 그래요? 남들 쓰던 거 쓰면 아토피 문제가 음. 잘안 일어난다? 그거는 안 들어봤는데 일단 참고하겠습니다. 처음 들어보네요. 클났다 <웃음> 우리 방 이제 다 우리 방 이제 먹는 거랑 육아 얘기만 나올 거예요. 이제 앞으로 방송하다 보면. <웃음> <저는 저 웃음> <그냥. 유명. 웃음> 님 그거 아세요? 애 키우는 데요 근데 그거 아세요? 저것도 10년 전 얘기라 지금은 4억이에요. 클났다. <웃음> 설렀다 너무 많이 들어간다 뭐 국가에서 열심히 돈 써주겠지 뭐 <웃음> 어머어머 요새 애들은 급식비를 안내고 무료급식이라면서요? 그러게 말이에요 나 때는 급식비 다 내면서 먹었는데 어 밥값이 얼마냐 해가지고서 맨날 뭐 급식의 질을 늘리냐 마냐 이랬었는데 어머머머 그러니까 말이에요 <웃음> 패시메로 <웃음> 육아용품 오는 거 아니냐고요? 뭐? 뭐? <웃음> 근데 겹치고. <웃음> 거북이 쿠션 주니어 쓰는 거 아니냐고요? <웃음> 그러게, 주니어를 거기다가 평소에 조금 올려놔도 되겠는데? 아이고! <웃음> 어, 나 이, 이 얘기, 이 얘기하면은 진짜 육아이야기같은, 더 육아, 육아이야기같은데 아니 글쎄 말이에요 사람이, 분, 사람이 그 음식 가리는 거 마냥 분유를 가리지 뭐해요 분유, 좋은 분유라고 해서 사서 먹였는데 배가 아프다고, 아 그거는 그 알, 뭐라고 해야 하니? <웃음> 배가 아프다고 해가지고 하루종일 울지 뭐해요 그래가지고서 어라? 내가 잘못했나? 아, 다른 거랑 이렇게 해야 하나? 어, 저, 저서히 해야 하나? 하지만 특수 분유라고 했단 말이야. 아니야. 비싼 건잘 먹어요. 아. 그래서 분유를 지금 집에다가 세 종류가 네 종류가 있는데 그 중에서 한 종류 두 종류 정도만 보면 맞았다고. 엄마 닮아서. 엄마 싼 것도 잘 먹는데. <웃음> 엄마 싼 것도 잘 먹는데. 음. 뭐야, 왜 이렇게 다들 잘 알아? 뭐야, 다들 누가 천재야? 어떻게 그런 걸 알지? 맞아. 그래서 결국에 지금 잘 먹고 있는 거 조리원에서 먹던 분이요. <웃음> 어, 싼거 잘 먹는데 소화를 못 시키. 아. 맞네. 나네. 키워봤으니까? 뭐? 인생 선배였어? <웃음> <웃음> 오 인생 선배였네 <웃음> 구주님 여기세요 지금 아, 열심히 열심히 하고 있어요 아, 아저씨 정말 아저씨일 줄 몰랐지 총각이래잖아요 총각이래잖아요 아, 총각 아, 총각 아 미안해요 죄송합니다 진짜 아저씨가 아저씨가 될뻔했네 <웃음> 밤낮없이 울텐데 아 지금 그러고있습니다 지금 그러고있어요 오늘 안그래도 오늘 안그래도 4시간 4시간도 거의 못자가지고서 낮에 낮에 진짜 열심히 자려고 노력을 했지 헉! <웃음> 21살 차이요? 이야아아아 <웃음> 슬슬 쉬다 내리시죠 몸이 안 좋아서 샷다넬이라는 거는 들어봤던 거 같은데. <웃음> 주니어가 <웃음> 걱정돼서 샷다넬이라고. <셧다 내리라고. 웃음> 이거 어느 방송에서 주니어 걱정되니까 샷다넬이라 냐 <웃음> 아. 아. 한시간이 아, 많이 했지. <웃음> 그렇지? 맞지. 지금 혼자 혼자 애기 보고 있으니 아, 반양이 어떡하나. <웃음> <웃음> 사실 나도, 저도 조금 걱정되긴 해요 근데 요새 많이 능수능란하셔서? 괜찮을거야? <웃음> 내일 자담에 참여하시나요? 저 내일 자담에 있다는 사실을 오, 어제 알아가지고 어, 미리 스케줄 조절을 못했어요 아마 내일은 못할 것 같습니다 왜냐면 아빠냥이는 자야하거든요 12시 되기 전에 <웃음> 자담에는 팀장님? 아, 자담회잖아. 자담에는 내가 메인이 아니야. 유안나가 <웃음> 유안나가 메인이라고요. 거기 거기 사장은 유안나라고. <웃음> 아, 하지만 토요일에 원프로 아빠는 갈 예정입니다. 야호. 금요일은 미정이신 거죠? 금요일도 아마 이렇게 킬거 같네요. <웃음> 금요일도 아마 이렇게 끼지 않을까요? 산, 너무 산. <웃음> <웃음> 아.. 그, 오늘.. 진짜.. 내가 생각해도 얼얼할 것 같긴 한데 <웃음> 어떤 분유 먹냐고요? 뭐였더라? 핑크뚜껑 위드맘인가? 위드맘 핑크뚜껑 먹이고 있는데 잘 모르겠어요 일단 조리원에서 그거 먹었으니까 그거 계속 먹이려고요 딴거 바꾸면 괜히 불안해 위드맘 다들 알죠 아니 분유 보낼라고? 실화 <웃음> 나 분유 살 거란 말이야. 우, <웃음> 저안 그래도 지금 분유 살려고 막 찾아보고 있거든요. 어디서 사야지 분유가 더 싸지 하면서 <웃음> 베이비 샤워 거질 말라고요? 그게 다 분유로 온다고? 맞죠. <웃음> 뭐야 벌써 시간. 뭐야 벌써 시간이 그러게요. 시간 좀참 빨리 가죠. 아이고. 순유별 아직 날 보러 온지 3 개월밖에 안된 거야? 앞으로 더 자주 오란 말이야. 감사해요 뉴별님 <웃음> 알바 간다고. <끝나고. 웃음> 기적인 하기스 하기스 예. Yeah. 광대 <웃음> 통진님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그리고 <웃음> 지금 샷다막 내리라고 해가지고 들어가겠습니다. <웃음> <웃음> <드>, 들어가겠습니다아 <웃음> 우리 <웃음> 금요일에 맞아보아요. <봐봐요. 웃음> 애를 낳으셨다고. 아유 축하드립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사실 나 축하받을 거라는 생각을 좀잘 못하고 오긴 했어요. 어 사람들이 홀홀 하면서 방송 안 보고 다 나갈 줄 알았거든. 근데 나그 생각도 했어. 우리 방 솔직히 같이 코이 잘 없으니까. 허, 뭐, 그럴 수도 있지. 라고. <웃음> 같이 코이 있는 방이면 헐 하면서 아, 배신당했다 하면서 나갈 텐데. <웃음> 우리 방은 같이 생각해보니까 같이 코이가 없네. 어, 어 괜찮네. <웃음> 아, 결혼은 못 하죠. 구경 아니야 해야지. 아, 등짝 막 내리면서 아이고 이 녀석아 해야지. 같이 코이가 뭐냐구요. 유사 연애 감정을 가지는 거? 음, 너무 커서 덤덤하다고요 나중에 배신감 느끼는 거 아니야? 유미가 속였어. 유미가 속였어. 유미가 속였어. 유미가 속였어. 아 아니지 숨어 유미가 어 유미가 숨겼어 <웃음> 결혼 하신지도 몰랐어요 아니 뭐 그렇게 하면은 막 결혼식도 안하고 막 그런거 안해가지고 <웃음> 그거를 부름만도 <부른> 합니다 <웃음> 꿈깨래 오히려 유부녀라 좋다고요? <웃음> 그게 뭐야 <웃음> 유미 가해나왔어! <가이나와서>, 유미 가해나왔어! <웃음> 뭐! 그랬습니다! 오늘 방송 같이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뒤통수 얼얼 하셨을텐데 도 <웃음> <웃음> 계속 같이 있어주셔서 그래, 그래. 감사하고 이제 앤 선조카 보는 방송을 기대 기대 기대해 말하.. 말 이제 할것 같으면 옹알옹알 하면은 데리고 와서 옹알옹알 들려드릴게요 양파양 하는거 들려줬던 것만큼 <웃음> 아야야야야야야야야 얘기흫흫흫흫흫흫흫흫흫흫 <웃음> <육아일기래. 웃음> <애크는 거> <웃음> 1칭 원프로 카페에다가 올릴테니까 거기서 투표해주시면은 거기서 우리 정해가지고서 방송에서 그렇게 부르자고요아 <웃음> 바빠서 못오는거 아니냐고요 아닌데 할건데 아닌데 방송할건데 방송, 방송 놓칠수 없는데 일일도 할건데 애도 놓칠수 없는데 다 놓칠수 없는데 난 욕심쟁이야 <웃음> 큰일났네 다 하고싶어가지고 <웃음> 응이응이 <웃음> 불안하다고요? 아 지금은 다른 사람이 보고 있으니까 다른 사람이 안 보고 있으면은 불안한데 다른 사람이 보고 있다니까 나는 그걸 마음 놓고 하는 거죠 <웃음> 앞으로도 그래 줄겠지 버츄얼 <웃음> 가 애가 먼저긴 해요 나도 나도 놀아야지. <웃음> 나 하루에 두 시간 두 시간 세 시간 정도만 놀 시간 달라 그랬다고요. <웃음> 어, 아이고 내표님 네, 감사합니다. 아, 난다요. 출근 고맙다냥. 아이고 아? 나 왔다. 나? 아. 아? 오, 메트도나나 아,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진짜, 진짜였군요. 헐, 전혀 몰랐는데. 그러겠죠. 말안 했으니까. <웃음> 벌써 갔어. 그러게. 벌써 이야기가 저기까지 갔어. 아, 저분은 다늘님이시라고, 버추얼 <웃음> 이신데, 어, 과거에 아주, 이쁘셨어요. 이쁘신 분이었어요. <웃음> 버추얼게그맨이래어 <웃음> 이거 방송 뭐야 이거 클립으로 이제 돌아다니는 거야? 큰일 났네. <웃음> 다들. 에? 에? 에? 에? 에? <웃음> 이미 돌고 있다고요? 에? 난니아 <웃음> 그러네 며한 며칠 뒤한 에? 일 에? 에? 일 뒤면은 클립 유통기한 끝나잖아. 에헤. 그랬구만아 <웃음> 그러게요. 맞아. 다들 놀랐을 거야. <웃음> 어? 그래도 뭐하고 있었지? 종료 종료한다 그랬나? 21일에도 축아이 축의금 무슨 축의금이야. 괜찮습니다. 뭐 누가 뭐, 누가 보 주얼 한다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유별님 유별님 보추얼 그림 내놔 랍투디 <웃음> 할거죠 그림 내놔 내가 해줄게요 우리의 정 끈끈한 정 우리 몇 우리 안지 몇년 됐지? <웃음> 몇년 됐죠? 몇년 됐지? 한 우리 5년 알지 않았어요? 아닌가? 애기봐요 아니 3분기 안되잖아요 3분기면은 3분기면은 한참 남았지 애가 울어요 애잘때할수 있을걸요 그때 작업 안받고 하면 되지 <웃음> 그때 작업 안받으면 되지 그니까 완전 저저 저 나의 전생의 전생때부터 우리 알던 사이인데 <웃음> 전생의 전생때부터 알던 사이인데 야 이렇게 이것주은 해줄 수 있지 버츄얼 0세대 때 맞아 내가 그때 그거 그거 그대로 있었으면 나 진짜 장수하는 사람이었을텐데 <웃음> 야 이거 바보일때부터 알았지 뭐? 당신 누구야? <웃음> 어 뭐? 당신 누구야 닉네임 뭐였어? <웃음> 뭐지? 뉴비.. 뭐... 유비... 어? 신입인줄 알았던 투수가 알고보니 장기 본사람? <웃음> 아 그래요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그래요 야코 걸어놨으면 어쩔수 없지? 오케이 오케이 괜찮아요 그, 그 사람이 더 잘할수도 있어 맞아 닉 바꿨다고.. 몰라. 닉.. 닉이 전체의 전부인이 인터넷 세상에서 닉 바꿨다고 몰라보았다고 하면 어떡해 <웃음> 아니 아니 그때도 그렇고 원사운드 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계속 봐줘서 나는 저는 항상 감사하죠 <웃음> 아, 봐준다는 그 자체가 나는 너무 감사하고 좋아요 <웃음> 오늘도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디가지? 잠깐만, 나 방송. 아, 이제 레이드만 되던가? 레이드로 가자고. 방송을, 아, 그치, 맞아. 니, 니, 기 얼굴인데! 닉네임 얼굴인데. 어, 아, 축하받은 곳으로 가자고요? 잠깐만. 좋아! 좋아! 좋습니다. 오늘 축하받은 곳으로 갈게요 원프로도 있긴 하지만 축하받은 곳이 더 감사하지 <웃음> 자 그러면은 저희 방송 호시, 레이드는 다눌님한테 가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야후 축하해줘서 오늘 너무 기분 좋었어요 안녕 카페에서 카페 저거 올라오면은 투표 좀 해주세요 아노노아노노 방단늘님 지금 게임 뭐냐 저 이름 야쿠자키와미 용과 같이 극일? 이라는거 하고 계신다고 합니다 아시는 분들은 재밌게 봐주세요 안녕 빠이빠이 긴방 드래곤 호루츠 <웃음> 슝